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 살면서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어 남들한테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물어보고 어 어떤 판단에 좋은 조언이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서 실제 그거를 진행을 해봤을 었때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조언했던 그것을 받아들였는 왜 그런 조언을 해줬느냐 라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탓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고 어, 어떻게 하면 은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남탓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방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건 모르겠고 내한테 어떤 해가 되기는 싫다 약간 이런 심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심리는 코티졸이라는 어, 우리 몸에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방어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ACTH가 나와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남한테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얼만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을 쭉 한번 스토리를 전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아니면 어느 학교에 졸업을 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했다 이런 큰 흐름에 어, 인생의 큰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큰 방향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 많은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형이나 누나나 어떤 주위에 친한 사람의 조언의 영향이 컸는지를 보면 그 상대방의 영향이 더 커서 내가 이런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초라한 어,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봤을 었때좀더 남의 영향을 받고 커서 잘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이 걸어온 삶을 그 사람이 조언을 해서 자기가 채택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더 생기냐면 은 어, 뭔가 자기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었때 뭔가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라고 뒤져보면 결국 자기의 삶을 산게 아니라 남이 추천했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이 해왔던 그 삶의 경로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덕을 받아서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뭐 좋은 큰 집에 결혼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꽃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부모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의지처로 해서 되었다고 하면 자기 아무 결정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온 삶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람되지는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어떤 유명한 선생님한테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학 성적이 교내 시험에서 100점이 나왔다 하면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만심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공부는 내가 한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과목에서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만심과 오만심과 교만심이 점점 점점 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심과 자만심에 힘을 입어서 100점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과목, 또 다른 영어 이런 식으로 최고의 길만 그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보람이 그렇게 오질 않는다. 그런데 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루어가지고 원래 50점 먹는 사람이 한 80점 먹었다. 그럼 굉장히 큰 보람이 생깁니다. 이 우열, 등수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것이 한 30점 오른다.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줘서 그만큼 올랐다면, 그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자만심과 거만함과 오만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좋게 되면 자만심, 교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의 어떤 삶의 기준에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오히려 꽃길에서 헛길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어떤 조언을 들었는데 B 부동산이 사자말자 갑자기 어, 값이 떨어진다든지 어, 증권을 이거를 하면 좋겠다고 누가 조언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증권이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때이 문제지를 푸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는데 그 문제 풀고 나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나다 이래 되버리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은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은그 사람은 단지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그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잘 되질 않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은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된 쪽으로 푸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하게 을 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낼 내용이 아닙니다 어, 결과적으로 선택은 자기가 한 것이죠 A부동산을 할지 B부동산을 할지 a 주식 할지 B주식을 할지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들은 거고 수술할 때도 a 수술 할지 b 수술 할지를 제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 이런 단순한 조언을 해준 분한테 오히려 이런 걸 따르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은그 상대방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자기는 조언만 해줬을 뿐인데 왜 그렇게 자기한테 원만하냐고 하면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선택을 이, 이런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 결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A를 선택하면 C라는 리스크가 생기고 B라는 선택을 하면 D라는 리스크가 생긴다면 A나 B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C나 D 같은 어, 리스크를 갖고 싶지 않고 손해를 받기 싫다는 심리에서 나온 거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권리만 주장하고 싶고 책임은 지지 않고 싶다는 자기의 심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해줘도 잘 선택이 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 못된 결과가 나오면 남을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결국 삶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남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한테 있었다는 것은 남이 어떤 기준을, 자기 삶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남이 나를 조종해서 잘되면 자기가 잘됐다 생각하는 거고 남이 조종해서 내가 안되면 남이 조종해서 생겼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잘되면 거만해지고 잘 안되면 원망하는 심리는 결국 자기의 삶의 주체성이 없고 남한테 따라가는 자기의 삶이 다른 상대방에 있다는 라 거고 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는 리스크를 가지기 싫다. 남한테 리스크를 떠넘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그만큼 자기한테 에너지가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 그만큼 부신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고 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서 몸이 허약하다. 그래서 자꾸 탄수화물이 당기고 단것이 당기고 그렇게 해서 당 충전을 하게 되는 이런 몸의 현상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남이 있는 사람들은 잘되면 거만해지고 잘 안되면 원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기준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을 50점 먹었던 사람이 80점 먹으면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보람이라는 게 생깁니다. 결국 자기 삶에서 잘됐었을 때는 보람이라는 엄청난 큰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선택했는 것이 잘 안된다. 결국 자기의 결정하에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것은 자기를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를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라 교훈을 삼게 되기 때문에 어,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이 되는 거고 잘 된다면 보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둔다면 잘 되든 안 되든 둘다 좋게 되는데 이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면 잘 돼도 교만해서 더잘 되려고 하다가 결국 추락으로 빠지게 되고 남한테 원망을 사게 되고 비난을 사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요. 남의 기준에 줬을 때 뭔가 잘안 된다 하면 이 또한 남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잘 되는 사람들도 남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인생에 한 번의 결정에서 어, 잘못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망신을 사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행동이 됐을 때 바로 추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점점점 탄, 자기의 삶이 점점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뉴스나 어, 많은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락으로 접어드는 그런 현상을 자기도 겪을 수 있다고 라 이제 반출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삶의 기준을 남한테 두느냐 자기한테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삶이 성공의 길을 가느냐 어, 실패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이 선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건데요. 어떻게 해야지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둘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한 것은 밥 먹는 것부터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뭐 뭐를 할까 하면은 아, 난 결정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하나의 선택에 대한 결정이 자기 인생이 되듯이 이런 선택할 때마다 자기가 결정 못하고 자꾸 남한테 떠넘기는 일들이 생기면 결국 남한테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부터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챙기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걸 먹고 싶다, 이걸 먹으니까 좋더라, 이걸 먹으러 갑시다 이런 말들도 결국은 조그만 용기가 있어야 지할수 있다는 라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람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껴야지 자기가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느껴서 더욱 더 자기 주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남한테 잘 쓰여야 됩니다 결국 자기가 잘 쓰여서 남한테 돋보이는 가치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남한테 쓰는 것이죠 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농장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연탄을 나른 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가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여러가지 봉사에 대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종이 접개를 한다든지 손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몸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머리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잘 쓰일 수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된다면 이것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면은 너무나 기쁜 보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반응이 시원찮다 하더라도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 이런 봉사도 대가를 바라는 봉사를 한다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어,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 정치적 이익을 바라는 그런 데서 생긴 봉사라면 그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이 일을 그 사람한테 쓰인다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어,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청소를 하더라도 꼭 보여진 데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청소해서 자기가 깨끗해진 자기 회사의 어떤 환경을 보고 뿌듯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느냐 남한테 두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삶이 당당하고 보람찬 삶을 살 수도 있다 결국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하루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많이 살수록 자기는 스스로 뿌듯해지고 존재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 자기를 위한 것도 자기 이익보다는 자기가 피해보지 않는 쪽으로 점점 자기 영역을 줄이면 결국 방어 심리가 강해지고 불편한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시설이 나를 싫어한다는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입지도 좁아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거나 어, 조울증이 걸리거나 더 심한 그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다. 결국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남을 수용하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지극히 어, 당연한 논리를 오늘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